야 너무 좋은데? 뭐 어, 그래? 네. 차가 나가는 힘이 달라 일단은 제가 예전부터 했는데 형이 안 했잖아요 <웃음> 아니 루카스 오일 오늘은 엔진 오일 교환하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엔진 오일을 교환한 지 1 0 0 k m 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오일을 갈러 저 후배가 일하고 있는 카센터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엔진오일을 비싼 거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가성비 엔진오일만 고집하면서 써왔는데 차가 LPG다 보니까 킥스 LPG 엔진오일 주로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썼던 게 이제 세븐 레드 나인인가요? S오일에서 나온 엔진오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비하는 후배가 이제 추천을 해주는 오일을 오늘 넣으려고 해야 하는데 그 엔진오일의 이름은 루카스 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엔진오일이에요 제 그랜저 차량이 연식도래 되고 키로수가 좀 많다 보니까 미세한 진동이 항상 올라와서 이 부분이 조금 항상 마음에 조금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엔진 미미도 바꿔보고 어, 할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고 뭐 엔진 뭐 첨가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키몰리에서 나온 엔진오일 첨가제도 넣어보고 했는데 이 특유한 미세한 진동 핸들에 들어오는 진동은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오일을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어, 한번 하긴 했었는데 마침 후배가 어, 적극 추천하는 한번 써보면 느낌이 바로 온다는 제품을 얘기를 해줘서 오늘 엔진오일을 가려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루카스 오일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들어본 브랜드였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음 쇼핑몰에 이렇게 리터당 이렇게 통으로 팔고 있진 않는 제품이더라고요. 카센터에서만 교환할 수 있는 제품이고 80년대에 출시가 됐던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그 미국 제품의 엔진오일이었더라고요. 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금 놀랐던 거는 어, 그 루카스라는 분이 이제 트럭, 미국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 개발한 엔진오일이라서 그런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엄청난 키로수를 달려도 엔진 상태가 연비랑 힘이 처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홍보할 정도로 엔진오일에 대한 본인들이 개발한 오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높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일을 어떤 분들이 넣이나 검색을 해봤더니 국내에 국산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용 때문에 그런지 부담이 될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제가 본것 중에는 뭐 벤츠나 롤스로이스 고급 승용차들에서 많이 어, 사용하는 엔진오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처음으로 고가의 엔진오일을 한번 주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체감이 확 오는지 정말 엔진오일 때문에 뭐 연비 출력 차량의 뭐 진동 감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의 비용으로 교체를 할수 있을지 몰라서 제가 집 앞에 있는 카센터에다가 이제 전화로 문의를 해봤어요. 전화 문의해봤더니 차종이랑 cc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랜저 hg 3000cc 3.0 이걸 얘기를 했더니 계산을 하시더니 교환공임 오일값 포함해서 이제 20만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엔진오일 교환을 20만원에 한다는 라 것은 지금까지는 좀 없었던 일이고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인데 다행히 이제 후배 의 찬스를 써서 거의 한반 정도 가격으로 교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성비 엔진오일을 얼마에 주고 샀냐면 6리터짜리를 보통 18,000원에서 어, 모델마다 다르지만 23,000원? 18,000원에서 23,000원 사이에 넣었단 말이에요 6리터를 근데 이거는 한 통에 거의 3만원 꼴이니까 거의 뭐 6배에 달하는 가격을 지불하고 넣어야 되는 엔진오일을 넣으러 가는 길입니다 안 좋기만 해봐라 <웃음> 물론 이제 기대가 큰 만큼 이제 실망은 크겠죠. 근데 이제 후배가 직접 써봤을 때는 직접 해준 얘기는 뭐였냐면 확실히 다르다 였습니다. 교환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오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웃음> 야, 유튜브 이렇게 해줘. 점도가 네. 되게 좀 진한 느낌이다. 그치? 볼격한 느낌이다. 막 루카스 엔진오일을 교환한 다음에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나왔습니다. 음 제일 먼저 느낀 느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차가 좀 힘이 좋아진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제가 지금 이 도로에 나오기 전에 예 도로에 시운전을 잠깐 해봤었는데 어, 에코 모드로 놓고도 노멀 모드로 나가는 느낌이 들고 어, 스포츠 모드에서도 3000rpm을 밟았을 때 엔진이 되게 부드러운 걸 느꼈습니다 엔진 오일을 갈고 나서 바로 탔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신제품의 오일 상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첫 느낌은 너무 좋아요 지금 에코 모드에서 노말의 드라이브의 느낌이 난다고 그랬죠. 노말에서는 스포츠 모드의 느낌이 또 나오는 것 같은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어, 확실하게 뭔가 어, 힘이 좋아졌다라는 게 확실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엔진도 되게 정숙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속 주행할 때 신호 대기 때문에 살짝 속도를 줄일 때 굉장히 엔진이 조용해졌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져 있고 아 느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지금 느끼고 있고 제 차가 거짓말 좀 보태서 뭔가 새 차의 컨디션을 찾은 느낌 물론 이제 오늘 제가 다른 작업도 많이 하긴 했어요 어, 엔진 아니, 어, 엔진 미미는 예전에 갈았고 롤러도 도 예전에 갈았고 이번에는 미션 미미를 교체를 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작업한 동생이 어, 스로틀바디 청소도 해주고 어, 엔진 플러싱도 한 다음에 잔유 제거 한 다음에 루카스 신 오일을 넣어준 거거든요 지금 체감상으로는 어? 이게 돈이 아깝 물론 아깝지 않다는 표현은 좀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 이 가격에 이 정도 느낌이면 유지만 해준다면 어? 계속 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엔진 오일이 좋아져서 그런지 오히려 미션도 좋아진 느낌이 이 미미 때문일까요? 미션도 뭔가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변속 충격도 좀 줄어든 느낌이 있네요. 희한하네. 엔진 소음도 줄었다 라기보다는 엔진 소음이 달라졌다 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어, 이거를 파형으로 본다면 이렇게 좀 산이, 산맥이 좀 깊은 산맥이었다면 지금은 잔잔한 산맥이지만 뭔가 소음을 측정했을 때는 소리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소리는 올라오는데 잔잔한 진동으로 느껴오는 느낌 근데 이게 나쁘진 않아요. 중립에 넣어볼게요 드라이브 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근데 정말 조금 놀라운 게 엔진 오일 바꿨을 뿐인데 뭔가 제가 미션 오일을 교체한 느낌이 드는 거는 왜 그럴까요? 엔진의 회전질감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상당히 좀 부드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이 오늘 교체하면서 동생한테 들었는데, 루카스 오일도 캡이 빨간색이 있었고, 검정색이 있었는데, 검정색은 한 3,000원 정도 더 비싼 모델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거래처 단가로 3,000원에 더 비싼 거고, 실제로는 더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밑에 단계에 엔진 오일을 넣는데도, 확실히 제 차가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라 것을 좀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의 첫번째 느낌은 돈이 아깝지 않다 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뭔가 힘이 세진 느낌이 드는 오일이에요. 야 너무 좋은데? 뭐가 돼? 차가 나가는 힘이 달라 일단은. 아, 어. 제가 예전부터 어. 했는데 형이 안 했잖아요. 아니 루카스 오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너가 나한테 루카스 오일 누라고 했었냐? 했었는데 형이 아니. 그걸 왜냐? 아, 그랬었어? 예. 하. 밥은 그냥, 그냥, 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나간다니까. 쭉쭉 너. 나가. 쭉쭉 나가세요. 저 이거 있잖아. 그 그걸 너 이거 레코딩 되고 있었다. 예? 네? 이거 렉너 얘기하는 거 레코딩